자 앞쪽에 삶은 계란 있어요 샌드위치 남았어요 드실 분 말씀하세요 자 졸업식 동출 왔습니다 동출 우천사 우님 간식 준비하시고 쭉한 바퀴 도시고 김우개명님이랑 달리 형님이랑 아침에 샌드위치 준비해 주시고 반대편에 계신 우짜 형님께서 계란 또 삶아 오셔서 오늘꼭깊필껏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진씨님께서 겨우사이 담금주 장원하신 분 저기라고 갖고 오셨어 오우 명진씨님 장원품 협찬하시고, 자기가 타가려고 하시는 건지, <웃음> 엄청, 열심히 하시는데? <웃음> 저는 20포추, 가지 60cm, 그리고 고추장, 단차 20cm,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엽님, 어? 운 좋게, 어우, 무늬가 운 좋게 나왔다고 하기에는. 아이고, 이야. 작은 것도 나오네요. 어. 자, 저는 고추장으로 하고 있어요. 모털도사, 큰일 났어. <웃음> <웃음> <웃음> 어, 아들. 어, 그걸로 나오는구나. 야, 너 멸치액젓이냐? 멸치젓 조금만 풀어. 어, 델리온 그거지? 허허, 열물인데 괜찮죠? 911일. 기온이 후끈했죠 오늘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도 20도까지 올라갑니다 보령권 기온이 2, 3일 좀 받쳐주고 하면 수원이 천천히 떨어지다가 옆으로 조금 켜 그러다가 또 떨어지고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 날씨만 좋아라 날씨만 좋아라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튼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게 아니야 달류 형님과 김우규 형님이 싸주셨어 근데 우규 형님이 딱 그러셨어 최고급 <웃음> 샌드위치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와 샌드위치 맛있어 점심 먹기 전에 오야 어? 야 드략을 누가 그렇게 푸르래 자식너 브룩, 브룩스 삼촌 닮았냐? 브룩스 삼촌 임마 그러다 아빠한테 아니 아빠 나 이거 디렉 꽉 쓰린거야 어 그래? 고추가병님 갑자기 닮은 분신술 이 저도 한 마리 어 크다 이거 와 근데 와 이건 낙지도 아니고 진짜 와 11월 주죠 이거? 크라켄 크라켄 와씨 근데 얘가 박는 졸업 안하나? 얘가... 사동이 아빠 나 8마리야 봤지 아 <웃음> 아싸 어, 혼자 못 잤어요? 어어 어, 나 알지 못해야자 아홉 마리 어, 두 자리 서것 같아요 사남메 빠애 아빠가 시샘하고 있어 시샘하고 못 잡고 있지 <웃음> 꿈은 반대 뭘로 잡으셨어요? 고추장이에요 고추장 그냥? 어 준이. 아, 어. 네. 봐봐 드랫장구 잖아 자식 지금은 한마리가 중요해서 걸리면 놓치면 안돼 절대 아, 저도 더블 어우 너그뭐 나오는구나 자두 자릿수 열마리에요 모든TV님 아유 운전, 운전하셔야 돼 송태야 릴링 아씨 와안 놓쳤어 안 놓쳤어 <웃음> 아 자식이 이게 야 따라하지 마라 <웃음> 저기, 저, 잘생긴 삼촌 이겨버려, 알았지, 성태야. <웃음> 형님, 제가 잡은 것중 형님 들려야될것 같어. <웃음> 아, 왜 소식이 없어, 형님. 쭈는 <웃음> 따라쟁기그렇죠 <하장이> 형님. <웃음> 그런, 거죠 형님. 어우, 이씨. <웃음> 아, 더 발랐어야 됐나? <웃음> 적당히 해, 짜식, 이거. 몇마리몇 마리냐? 몇 성태 이겨라, 성태 이겨라. 막시 삼복 쓴데 뭘 하신? 루어인이 삼복 쓴다고. <목소리> 아 그거는 준이한테 들은 얘기가 그때 갑자기 딱 생각이 나갖고. 아빠. 어? 퍼플 옐로우 레이저로 퍼플 옐로우 레이저? 준이 견제하는 자식. 나와도. 오, 얘왜이래해 얘, 왜 이래? 얜, 얘, <목소리> 개 연타, 연타야, 연타, 연타. <웃음> <웃음> 나 단말이 왔어. 막, 뭐 그래봤자. 멸치액젓 좋았는데 왜 없지, 내꺼 하아, 오다 떨어졌나? 오다 떨어졌다. <웃음> 달리이님 <형님> 빠졌어! 응, <웃음> 어? 어, 달리이달려이님 달리 빠졌어! 에 네. 아씨 <웃음> 가비도 나오죠 저 가비? 너너 다음에 어오가무셔 형님 일단 일단 가무셔, 가무셔가무셔 아니 리, 리, 리, 릴링 해줘야 돼 기다려줘 봐어오 고기는 달려 있었어 <웃음> 아 형님 저뭐 다리 다리 하나라도 이거 저게 해야 되는데 뺏어야 되는데 형님 그게 하도 커, 커서 부러졌나 봐요. 낙지 어, 창훈이? 창훈이네 창훈이 아 형님 낚싯대가 문제였네 진작에 바꾸시지 <웃음> 어 창훈이 낚지 또 잡았어 창훈아 정신 차려 야너 낚지 두마리 째지? 두마리 지 정신 차려면 어? 또, 또, 또 나왔어 낚지 낙지밭쳐야 낙지밭! 선태 잘한다! 네. 너몇 마리냐? 아, 와 쭈꾸미도 아들한테 관리겠네 어? 한 마리 왔어. 계란은 아니거든요? 모질이도 후리거든요? 뭔 소리 했냐? 어? 야, 이거 패턴이 이걸로 바뀌었나보다. 델리온. 어? 왜? 그런 게? 그러니까. 야, 보라색 키열 나오면 저기도 나오던데? 어? 아 형님 지, 진짜 낚시 대가 문제였어 진짜로 어 자동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아 후. 형님은 낚시 대가 문제였어 아니 님마 뭐, 아빠 23마리야 맞냐? 어 동점이네 어 그래 형님이 잘되시라고 부러지신게 형님 그거 부러지지 개... 오, 개, 계속 잡으시네. 아우. 아우, 찍찍금, 찍찍금, 아, 아 아. 아유, 우찍찍하하하하하아하저아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 남경 형 화이팅! 이일선님 뭐해? 어 놀면 안 돼. 어 생각하지 말고 빨리 빨빨 빨리 빨리 잡아야지. 대천 사형님 뭐하셔 화이팅 하세요 형님. 에비 뭐 애비, 에비다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어 가비. 가비 나왔어. 우겸명 형님 가비 잡으셨어. 저 형님이 원래 가비를 잘 잡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비 표정을 보니까 원, 완전히 억울해 죽겠는 표정이던데. 그럼! 아빠랑 가빈 표정도 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 누나! 패스! <웃음> 뭘 패스야? 뭘, 뭘 아, <웃음> 어, 어디 갔어? 뭐하시는거예요아저 위에서 다 보인단 말이에요 라 아니 아니요 누나 형님! 애자 줘 애자 애자 없어! 아, 빨리 줘! 아, 몇개 안갖고 왔다니까 아, 그러니까! 몇 개! 몇 개! 저, 저, 저. 죽고 있는 거두 개만 형님 애, 애자죠 애자 여기있어 저기 어와오 오, 형님 이거 저 하나 가져갈게요 네. 네. 네. 형님 추 이런거 없어? 어떤거 있어 저거 어, 이있어요 여기가 거어어그이이거 아, 형님 왜왜 왜 호락도 안받고 갑오징어 잡고 그러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님이 가보지가 잡으시면 안 되지. 아, 따라, 뭐야? 갑가 문제가 아니야. 안아 저기 창우이 어. 아, 아, 아, <웃음> <웃음> 히트. 와 형님 난리났어. <웃음> <웃음> 어 조갑이네 조갑이 어, 갑이네 <웃음> 갑이. <웃음> <갑이네, 웃음> <갑이네. 웃음> <웃음> <웃음> 네 이제 완전 반조됐어요 물이 안 가요 지금 식사를 지금 할게요 고시네 많이 잡겠어요아 물이 멈추니까 안 나오나 보다 저희는 오늘 졸업식 치고는 안나왔다고 생각 안 나요 형님 저, 저희도 계란 두 개만 주셔 자. 어 자. 지금 이렇게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어 왜? 아니 니니 네, 네 주제에 무슨 여유를 부리고 말구야 참네 얼척 없어 브룩스가 배가이돌리는 경우지 그래 무슨 경우가 없는 경우가 있어 그래 어! 오씨 어, 왜? 소금을 쏟았어 자 오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아니 어우 아니. 이야 나온다. 어 초들물 초들물에 나오고 있어 어, 어, 어, 어. 저도 쌍거리도 어, 어, 어. 오우 물 살짝 까니까 나오나봐요 괜찮은 상태야 멘탈 터지지마 아 어? 기 어우, 썼나, 그래. 아 oh, 짜식, 저 오우, s so no. o oh, 어, 왜 이렇게 안 s o r r 뭘쓸 건데? 얘기하고 써라. 어? 아, 그랬어. 아빠, 아빠도 그 출처 때마다 꼭 한두 개꼭 써. 이거 야 쓰던거 써 어차피 이거 아, 저기 이거 쓸 거야. 아 안돼 안돼 안돼 그거 똑같은건데 짜식 물한번안안 묻은거 쓸라고 짜식 와 오후 완전히 달라지시네 진짜 야, 요 애기가 또 자애기네 어 어떤거? 어떤거예요 뭐라고 말을 해놓고 고추장 대가리 하얀색 몸댕인데 꼬리는 수박이야 어 <웃음> <웃음> 네? <웃음> 뭐야? <웃음> 아니 더 헷갈리게 설명하면 어떻게냐 5 0 0짜리 <웃음> 야너 견제 되게 많이 한다 쭈꾸미 아니었었냐? 오 확실한데 음. 네 수박이 나오네. 어물이잖아 어, 성태 이겨라. 지금 아빠 이기고 있어요. <웃음> 퍽기나 많이 이기고 있네. 어, 형님 또 잡으셨어? <웃음> 저 오, 500원짜리 얘기 오늘. 어, 가비야 야 아니, 형님 별거 다 하시네. 저5 0원짜리 얘기로. <웃음> 저다다5 0원짜리 바꾸세요. <웃음> 어. 요 <웃음> 500원짜리 없엄마 그렇지? 아빠 말이 뭐래 인마 어어 차피 카운팅만 하면 되니까 아들하고 낚시들이 너무 멋지셔요 저도 아들하고 다닌게 로망인데 이제 초 1인이 언제쯤 배탈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 됐을 때 그때 시작하시면 5학년쯤 되면 아빠 지렁이 내가 끼워볼게 아빠 이거 가, 가짜 매끼 내가 끼워볼게 하고 지가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안전에 관해서 알려주시면서 차근차근 하셔야 돼 차근차근 우리 애기는 낚시에 취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마음을 넓게 가지고 천천히 접근해 보셔야 돼 안전에 항상 유념하시고 그러면 중학교 1학년 2학년쯤 되면 아빠가 발립니다 근데 그때 또 어금니 꽉 아랫입속 꽉 그렇게 물고 계셔야 돼좀 슬슬 따라오면 처음엔 대견하거든 그러다가 어 점점 차이가 안 나거나 뭐 그러, 그렇게 되면 괘씸하거든 그래서 이제 가르쳐주기 싫거든 사춘기니까 막 대들고 막 그러려고 하잖아요 어, 되게 가짠타가 괘씸하다가 어너 혼자 다녀 이렇게 되는 게 중2 중3 이 정도 되시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부려먹어야지 본점 뽑아야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내 아들 성향이 막아 어... 힘들겠다 감탄만 해지말고 막 캐스팅을 해야돼 송태요 <웃음> 캐스팅 안내면 못잡어 야, 낙지만 잡네? 누구? 창훈이요? 낙지만 <웃음> 잡어 창훈아! 정신차려 엄마! 너낙지만 혼자 세마리냐? 그것도 작은 것도 아니고 오다 큰거야 노승호 님 낙지킹 창호님은 약발로 낙지 승산전 도핑 테스트 <웃음> 아우 쟤, 저러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낙지만 세 마리 잡지? 진정한 위너예요 시간 딱다 됐는데 오우 이야 몇 마리야? 자식 집중하냐고 전 오늘 아버지 생신에 집 청소 좀 하고 아버지 마어유 맞... 그래 아저 아버님 생신 축하드린다고 꼭좀 전해드리거라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어? 그러..그러보니까 막시 어? 워씨 어 지금 피딩 걸리나봐 어 그렇지 자식아아 우리 아들이 참지는 진짜 누구한테 배웠는지 참지는 멋있어 크으 어, 사이즈도 크다 한번 보여드려 어어, 나오니까 그래. 안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오예 선생님 짱이요. 어, 어. 나오니까 나오죠. 어, 어. 오늘 집에서 아니 아니 그 봉다리님, 준식님, 아버님 생신 축하 축하. 누구한테 배웠는지 크, 오빠한테 배웠지 짜식. 자 홍원왕 레드폴 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따라온다, 아들. 네. 그러면 아빠도 도망가야지. 다음엔, 키렌시 형님. 분명히 아까 전에 편의장님 뱀만이네. <웃음> <웃음> 아 넣어두셔, 형님. 아이, 참. 이거 넣어두셔야지, 그걸. 막시 전 이만 여봐 드랙 소리 안 나니까 딱딱 딱 걸려오지 마무리 잘하지 오 그래 그래 고생했네 생일 맞은 이, 이소랑 놀아주냐고 이소야 생일 축하한다 어어 안돼 아니야 안돼 <웃음> 에이씨 마무리 이렇게 되네. 자. 자, 아, 내시인데더 아, 네, 나오면 하겠는데. 물이 컸어요. 안 돼! 아! 오늘, 어, 레드펄호, 홍원아? 레드펄호와 함께 했고, 독배로 진행했습니다. 다른 형님, 누님들이 막, 막 도와주셔가지고, 어, 동출은 정말, 왜 이렇게 너무 감사드리는 그런 것만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네. 대충 제가 깜냥을 봐야 되는데, 사남매님은? 네요? 어, 졌어요. 어? 아이고. 졌어요. 뭐, 형님은? 60, 63인가 63? 아, 어우, 맛이 없었네. 옥잤지. <웃음> 예, 예. 아유,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몇 마리 마리? 꼴통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웃음> 쉽게? 거몇 개야? 어, 40개. 형님, 이거 쏟도왜 힘들게 그러고 쏘? 아, 비밀로 해줄게, 내 예, 예. 절대 말하면 안 돼. 너무 많이 잡아가지 70개야, 7개 70개, 딱, 딱 70개요? 어, 72개. 장훈아몇 개냐? 마, 마흔 하나. 41. 41개? 어, 야, 배. 근데 왜 반대편에서 네가 낚시 잡을 때와 그러냐? 저요. <웃음> 사모님, 몇, 몇 마리나 하셨어요? 형님, 형님 몇개 하셨어? 어? 오, 30개는 넘는데. 계속 <웃음> 따박따박. 여기는 뭐뭐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졸업식 잘 하셨네 아 어, 예, 잘하셨요 <웃음> <웃음> <여긴. 웃음> 일단 정 하시고 이, 이거는 저, 저기 세분좀 나눠드릴게요 <웃음> 저 어제 잘라온 데만 오늘 일부러 다 찍은 거거든요 제가 계속 나와서 네 어제 뭐 못한 데 그나마 마지막에 좀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오. 오늘 즐겁게 납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나1월에한번 찍어주세요 <웃음> 2 0이3 0 0번주시 200,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애들 독배를 주십시오 <웃음> 안주셔도 돼요 아니요뭘 뭘, 안줘 저희집에 1층은 문어 2층은 그이 3층은 주꾸미 4층은 한치 있습니다 <웃음> <웃음> 나는 여기 배찮다고 아무 얘기 알리지 말아줘 왜? <웃음> <웃음> 예, 예. 예. 아, 고맙습니다 명진식님 어디 네, 명진식님께서 겨우살이 당금주 장원께 협찬해주셨어요 어디 손부터 벌리죠 명님사손부 주겠네 장원 축하드립니다 아싸, 아싸, 네. 네, <웃음> 네. 네, 아, 박수 한 번. 자,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화이팅! 예, 아 감사합니다. <웃음>